세계의 우주센터 전세계적으로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필수시설인 우주센터를 가진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만이 독자적인 유일 우주선을 발사했고 로켓을 통해 우주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우주센터를 가진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고흥의 외나로도에 세운 나로우주센터를 가짐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장이자 세계에서 13번째의 우주센터를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지역 특성상 발사 각도, 안전상의 이유와 주변 국가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바닷가인 나로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